괜찮네요. <돌이> 어, 이거 한개 남았어. 응. 여기 에내취향이야 없는데? <웃음> 그거 하나 한거요아 어, 아니요 아니요 그거는 샘플이고요. 또하 걸... 네. 재밌게 구경하세요. 네. 나중에 풍선 만들어주세요. <웃음> 아, 풍선 지금 만들어줄 수도 있어. 어, 진짜? 어, 어저 하나 만들어주세요. 네. 아, 여기서 만들어도 되는 거야? 어, 하나도 되지. 즉석 <웃음> 이벤트 아, 진짜로? 네. 좀 뼈나 하는 거아니야뭐 만들어지려나? 전문가야. 지금 내가 아는 국내에서 풍선하테 하는 사람 중에 손꼽는 사람 아, 하나 한, 한, 한, 아 진짜 신기하지 내가 하나 다 터뜨릴 거다 장인이야 장인 클라운 타임이라고 인스터브 인스터는 어떻게 하면 다 나와 클라운 타임? Yeah. 클라운 타임 여기서 만들어 여기서 만들어 아, <웃음> 아 그래도 되는 거야? 어, 버스킹 <웃음> 아니 버스킹 야 멋있다 <웃음> 야 멋있다 나 <웃음> 창피한데? <너? 웃음> <웃음> 아니 갑자기? 어 갑자기 아까 만든다고 했잖아 <웃음> 아니 이렇게 바닥에 두손에서 <웃음> 만드는 건자 한번 만들어봐 아무도 신경 안써 근데 뭐 만드 는 거야？이 따가 알려 줄 거야？구 양이 어고구 양이 어려운 거아니야 <웃음> 미안해 어려운 어려아니야금양만어어아니야돼만어어 더 완성하면 줄게 아직 멀었대 아... 좀 기다려서 구경하고 있어 아... 뒤에서 또찍으시고 계시나봐 잘 만들지? 오, 오, 근데 이게 신기하다. 퀄리티가 높은 건또 시간이 걸려서 <웃음> 나중에 클라운 타임 들어가 봐 되게 잘 만든 거 되게 많아 알았어. 장갑이 어... 불편해가지고 아... 검정색이 안 좋아 이 색깔마다 뭔가 있아 풍선, 어, 풍선마다 뭔가 어. 질이 다른 것 같다 물감처럼 <웃음> 얘가 성격이 굉장히 무던해해달라면다 해줘 아, 저... <웃음> 되게 착해가지고 그러신 것 같아 줄 <웃음> 어. 쓰시면 안 돼요? <웃음> 이거 드리는 거 아닙니다 고리까지. 드려! 드려! 드려! 직접 드려! 진짜 멋있다! 와, 진짜 대단하다! 고생했어! 야, 다들 구경은 멋있다고 하잖아. 지목받는 거 싫어? <웃음> 네, 영상도 못 보는 사람한테. <웃음> 사람들이 한대 한 모여가지고 구경하자요 야, 게릴라 콘서트야, 완전. 정말 대단했습니다. <웃음> 인사하러 가야 되겠네, 다시. 딱 아, 부끄러워, 도망쳤어. 가기 전에 인사하면 돼. 부끄러웠서 <웃음>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이 들어왔어 사람들이 구경할 거 같다 우리 사람들이 암, 신기하거든 아무도 관심 없다며 아무도 <웃음> 신경 안써 근데 관심 없는데 양남아 <웃음> 응? 아까 너무 재밌었어 아, 응. 내가 너무 뿌듯하더라고 너무 신나고 멋있었어 야, 진짜 아, <웃음> 몇 명이나 구경한 거야? 한 10명 안 됐던 거 같아 아 다행이다 <웃음> <웃음> 야, 10명이 안 되면 다행인 거고 10명이 넘으면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사람들이 구경하면서 막 얘기하잖아. 그게 다 들리지? 아니? 응. 안 들려서? 응. 꼬리 만드나봐, 뭐 만드나봐, 이러면서 막. 호기심 어린 눈으로. 아, 여기 슥사하실 인스타에서 많이 봤어. 안녕하세요. 어, 요, 요것도 호교상님 어, 유명하신데? 여기하고 잘 어울린다, 풍선. 네, 아까 부끄러워서 도망쳤어요, 빨리. 점점 사람이 더 있어요. 그러니까, 아까 사람 얼마나 있었어? 어, 지금 우리 구경한 거. 어, 찍었대. 궁금하다. 근데 이 지분도 사람이 좀더 섰어요. 제가 중간에 찍었거든 어떤 사람은 오해하더라고 줄수면 만들어주는 줄 알고. 아, 야, 그렇게 많지 않네. 되게 잘 만들었지, 기억해. 이거보다 더 퀄리티 있는 거 되게 많아. 이거는 그냥 약과야. <웃음> 네. 이거를 설계한 거야. 이걸 본인이 직접 다 구상해가지고, 어떤 캐릭터 있으면 이렇게 만들어야지 구상해가지고 만드는 거야. 천재 아닌가 싶어, 나는. <웃음> 대단하지. 금손. <웃음> 금손이잖아. 요 <웃음> 금손. 다 여기 뭐? 금손들 천지. <웃음> 금손 천지. <웃음> 여기서 다 이제 그림 아트하시는 분들이니까 이거 만들기 써도 너무 자연스러운가. <웃음> 그런 공간인 것 같은 느낌으로. 내가 처음에 꼬들렸어 유튜브 하라고. 야너 같은 사람이 안 하면 누가 하냐. <웃음> 방송도 몇번 타고. <웃음> 어, 방송도 <웃음> 타고. 그 덕분에 세상에 이런 일이도 나고. <웃음> 이런 고양이 간질을 많이 가시대 야, 지금 우리... 많아내 어, 진짜 멋했어내 <웃음> 친구지만 나도 뿌듯했다니 베릴라 콘서트 됐어 그제 갈게 끝났다 안녕